2018년 한가위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올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위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 가족들도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방송인들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도 올한해 추석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어,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또 친인척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올 한해 네, 한가위때 어머님 모시고 조촐하게 아, 이렇게 여행 가서 어머님과 아, 좋은 시간 보내기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가위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우연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운전 꼭 잊지 마시고요 무사히 잘 다녀오십시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안녕하세요 어, 프리랜서 김일준입니다 아, 방송인으로 이제 아, 여러분께 인사드린지 벌써 3년차 프리랜서입니다 디모스테 몸담고 이렇게 또 에, 추석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한가위 보름달 보시면서 소원 비시고 꼭그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원대한 꿈이 있거든요 함께 <웃음>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자 모두 함께 외쳐볼까요? 김일중 파이팅 <웃음>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밝았습니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혼자 계시거나 일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마음만큼은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모스트 새로운 가족이 된 신하영입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먹고 싶은 거다 드시고요.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숙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귀경길 꼭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행복한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지금까지 치즈기였습니다 안녕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배우 이인혜입니다 다들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도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되세요 그리고 SBS 아침드라마 나도 엄마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사영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다가왔습니다 어, 추석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랑 소한두손도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 안전운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최입니다와 민족 대명절 추석이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야구가 있어서 추석들도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부러워요. 안녕하세요. 배우 신입니다 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직접들끼리 다 모여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때꼭 운전 조심하시고요. 해피 추석 되세요? 네, 우리 최대의 명절 우리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요. 또맛있는 풍청한 한상 앞에서 여러분들 덕담을 나누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여기 한가위처럼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홍범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어,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드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운전 꼭 잊지 마시고요, 어,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댄스 스포츠 마스터 박지우입니다어 이제 추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추석 때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운동 풍성한 추석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항상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Be m o 파이팅! 안녕하세요 성우서유입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죠 지금 여기가 촬영 현장이라서 조금 <웃음> <웃음> 혼란한데 저는 뭐 몇가지 일단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팬분들께서도 아마 명절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처럼. <웃음> 네. 저는 비록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꼭 어, 쉬시고 가족들도 만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포괴로운 생각이 풍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열한추천에서 서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서현명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인데요. 가족분들하고 다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귀경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메리 추석!